아, 똑똑한 구구야 나 학교 끝나고 우리 놀이터에서 놀래 아 미안 나는 명문 중 진학에 특화된 뛰어난 시설을 갖춘 플로리다 보카라이탄 영재학원에 가야 해서 오늘은 시간이 없겠는걸 그리고 곧 학원 시험이니까 나중에 놀아보는 절차를 밟아도록 하자 역시 중국어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아는게 많구나 뭘 너도 노력하면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될수 있을거야 어? 그러면 내가 내는 문제 한번 맞춰볼래? 음, 뭐지? 내가 못 맞추는 문제는 없을 거야. 한번 내보도록 해. 아~ 갈매기가 좋아하는 룩은? 음, 갈매기가 좋아하는 룩 음~ 룩은 한글로 오시니까 갈매기 색깔은 검정색, 하얀색 그렇다면 99%의 확률로 정답은 검정색, 하얀색 오지 않을까? 땡인데? 음, 그럼 뭐지? 하하! <웃음> 정답은 바로바로 끼룩끼룩 끼룩끼룩 이래서 나는 바보들이랑 말하는 게싫다니까 웃기면서 싫은 척하기는 집에 갈때 끼룩끼룩 생각나서 웃음 못 참을걸 잘 때도 끼룩끼룩 밥 먹을 때도 끼룩끼룩 끼룩끼룩 할건 아니고 역시 너는 나의 영혼의 단짝 친구라니까 하나도 안 웃기거든? 그래나 이제 학원 가야 하니까 비켜주지 않겠니? 어어 어쨌든 잘가 아니, 난 오늘 혼자, 우리 타이선 놀아야겠네. <웃음> 끼룩끼룩. <웃음> 좀 웃기네. <웃음> 얘들아, 이제 곧 중간고사야. 공부는 많이 했지? 음. 저, 저기, 산물이야. 요즘 춥잖아.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모자를 준비했어. 응? 음, 나한테 주는 거야? 응, 음, 그거한테 잘할릴것 같아서, 하나 했어. <웃음> <고>, 고마워. 보구야 <웃음> <웃음> <웃음> 너는 어디 중학교에 갈 생각이야? 너도 나처럼 똑같이 면몽 중인 일리노이 중학교에 갈 생각이야? 음... 아니 나는 귀족학교인 앤드류 필리스 중학교에 갈 생각이야 우와! 그 아무나 갈수 없던 명문학교 중에 명문학교잖아! 정말 대단해! 그거는 멋있어! <웃음> 아니야! 너희들도 명문학교에 들어갈 거잖아 그래! 우리 엘리트답게 모두 명문학교에 합격하는 거다! 알겠지? 음. <웃음> 자자자자, <웃음> 나는 독파리. 자자자자. 아, 어, 저건 어. 대체 뭐야? 아, 저런 애가 내 친구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야. <웃음> 친구 레이더 발동. <웃음> 어, 고고고기야, 고고고기야 여기서 뭐? <웃음> 뭐야? 우리한테 아무 척을 하잖아. 더러워. 구구야! 저렇게 수제떨어지는 애라! 아, 설마 너를 아는 사이야? 그럼 구구는 나의 영혼의 단짝 친구라고! 전에 나랑 같이 똥파리 놀이 도했있는걸 정말이야 구구야? 어, 아, 아, 아, 아니야! 저, 저런 애랑 내가 왜 저런 걸 해? 어, 절대 아니지 아이, 설마 저렇게 멍청한 애랑 친구라고? 에이, 아니야! 앵 쟤는 같은 반이라 어쩔 수 없이 아는 거라고 <놀람> 다행이다 야너 구구랑 아는 척 하지마 맞아 아, 구구는 우리 학원에서 상위권에 드는 명문 학교에 들어갈 몸이라고 그러지 말고 놀자 구구야 싫어 나 내일 학원 시험이 있어서 못 논단 말이야 누구야? 이상한이랑 말하지 말고 빨리 가자. 빠뜨라. 음, 빨리 와. 응응응 응. 같이 같이 가. 아. 응? 음, 벌써 저녁 11시네. 배고프니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좋겠어. 다른걸 먹으면 너무 칼로리가 높으니까 탄수화물 5.53g 단백질 3.08g 정도 있는 우유 한잔 정도 하는게 허기를 달리기엔 딱 좋겠는걸? <목소리> 아.. 아.. 왜 배가.. 아프지.. 아.. 내가 어제 먹은걸로 유추해보았을 때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많이 일어나는 증상 중 하나인 아. 배탈이란 녀석을 상한 우유가 유발시킨 건가? 아, 나올 것 같아서 문제 집중이 안돼 아, 아, 배가 아파가지고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인 집중력이란 게 흐트러지고 말했잖아 아배 아프라 아, 성적도 엉망이네 얘들아 너희들은 시험 잘 봤니? 얘들아, 왜 그래? 미안한데 구구야넌 우리랑 수준이 다른 것 같아. 명문데 같이 가지 않았고, 뒤에서 꼴떡을했다니 아, 예, 얘들아, 그런 게 아니고 사정이 있었어. 아 미안한데, 이제 우리한테 말안 걸어줬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전해줬던모자 이리 줄래? 아, 아니, 얘들아, 아, 아, 아, 미안. 아, <웃음> 어 어? 허지허지어어어어어 허허 허허 가허 허허 허허 허지 허허 허허 지허 허허 허어 허허 허허 허로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야 허허 아니 다허말 걸지마 얘허아아 허허 아허 여기 여기 있어. 다시 말 걸지 마. 진짜 별 거리야. 어. <웃음> 음. 음. 어? 아, 어, 어. 어. 아구구야어리 리아야. 어너왜 우산 없이 가니? 그리고 바지는 왜 그래? 너 혹시, 음, 아, 아, 따뜻해. 아.. 자, 구구야, 이거 내 옷인데 빌려줄게. 이뻐. 음, 음, 고, 고마워. 음.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네. 음. 아, 구구야. 여기 우산. 비가 많이 와. 조심히 가. 어, 근데 리아야. 난 너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내가 밉지도 않아? 괜찮아. 우린 영원의 단짝 친구잖아. 어 리아야, 고, 고마워.